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2 5G입니다 요즘에 새해를 맞이하고 신학기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에서 정말 많은 노트북들을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바로 삼성의 갤럭시북 시리즈 중 하나인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2 5G입니다. 리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있는데, 삼성에 이게 정말 다양한 노트북들이 있어요. 근데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2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2 5G라는 점, 5G.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이름에서는 사실 5g만 달라가지고 제품상으로도 데이터가 되는 모델과 되지 않는 모델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외관부터 내관까지 그리고 스펙까지 전부 다 완전 다른 제품입니다 왜 이름을 헷갈리게 완전 똑같이 해놓고 뒤에 5g만 붙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리뷰할 거는 5G 모델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리뷰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질은 알루미늄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왜또 고급지다고 느꼈냐면 여기 엣지가 커팅이 쫙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리다보면 은 빛이반짝반짝해요이게또 마치 다이아몬드 같아가지고 한결 더 고급지게 만들어 보입니다 이게왜중요하냐면이뒷은이부분에서부분에서제말씀드을말씀 건데 사실 건데이실격에이급지지않았지지않았다은은 그것도 애매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단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5G 모델과 그냥 일반 갤럭시 북 플렉스 2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 단자가 완전 다릅니다 좌측에는 두 개의 C타입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썬더볼트고요 PD 충전은 양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 충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어폰 단자와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 저는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잘 넣어주지 않죠? USB 3 3.0이 일반적인 usb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hdmi 도 그냥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힘이 있어요 제가 이게 왜 특별하다고 생각했냐면 사실 요즘 노트북들이 웬만하면 다 타입 C를 넣어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어댑터를 구매해야 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외장하드를 쓰든 USB를 직접 쓰든 무조건 아직까지는 전환이 덜된 상태다 보니까 필수적인데 그러려면은 다른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댑터를 무조건 사야 돼요 만원에서 비싸게는 10만원도 넘는 어댑터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많은 USB 단자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HDMI까지 이렇게 딱 넣어줘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아주 좋아요. 들고 가가지고 프로젝터에 연결한다거나 뭐 모니터에 연결을 한다거나 다른 어댑터가 정말 필요 없다는 점이 저 이건 진짜 좋다고 너무 생각했거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QHD를 활용해가지고 정말 섬세한 색감까지 표현을 해주고 화질이 정말 좋아요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지문 센서가 아래쪽에 달려있어요 이 아래쪽에 달려있는 이유를 좀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책상에 두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풀수 있도록 일부러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번 5G 모델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카메라와 이 키보드의 카메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때 사용을 하냐면 두인원 노트북답게 이런 식으로 사진 촬영을 할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360도 힌지가 돌아가다 보니까 태블릿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노트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자 그리고 제품의 아래쪽에는 이렇게 펜슬이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부분을 살펴봤으니까 내적인 부분을 알려드리자면 이번 갤럭시북 플렉스 5G 모델 같은 경우는 인텔의 가장 최신 프로세서인 11세대 i7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고요 16GB의 램과 512GB NVMe SSD를 탑재를 했습니다 블루투스는 5.1, 와이파이는 6, 그리고 당연하게도 5G를 지원합니다 자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살펴봤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사용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장점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첫번째로 느꼈던 거는 우선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다 이게 600니트다 보니까 밝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모 모드 자체에도 대낮용 모드가 딱 있어가지고 햇빛이 많은 공간에서도 화면을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그리고 키보드가 아, 타자감이 굉장히 좋아요 타격감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기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앞에서도 사양을 언급했지만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웬만한 게임도 잘 돌아갈 정도의 좋은 사양을 갖추고 있어요. 물론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발열이 좀 심해지면 스노틀링이 많이 걸려가지고 게임을 정상적으로 길게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구조예요. 하지만 제가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사진 편집을 한다거나 하는 고사양 작업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뭐 그냥 일반적인 웹서핑 문서 작업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배터리가 정말 오래가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만 충전을 해도 컴퓨터를 정말 오랜 시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을 할게 아니라면 한번 충전을 해놓고 2, 3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물론 이게 배터리가 단다고 하더라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서 아 배터리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5G 모델이기 때문에 이 휴대성이 정말 극대화됩니다 언제 어디서는 컴퓨터를 꺼내가지고 업무를 본다거나 컨텐츠를 시청한다거나 이거는 정말 캠핑 같은 데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KT 토커로서 KT 관련 광고 짧게 전해드리면서 단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KT에서는 패드 태블릿 전용 요금제인 5G 데이터 투게더 요금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패드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월 25일부터 본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사좀 아쉽다라는 점이었는데 이게 노트북으로서는 무게가 괜찮아요 근데 태블릿으로서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무게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태블릿에 비하면은 사실 노트북 무게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가볍지 않은 무게예요 저도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주로 사용하는 게 침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건데 이렇게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팔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이게 사실 집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태블릿 용도로 사용하시기보다는 비즈니스 용도로 태블릿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이걸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으로 막 이렇게 태블릿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사용을 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프트 옆에 지문. 이게 또 조금 아쉬운 점으로도 다가옵니다. 대부분 사실 이거를 무릎에 올려서 쓴다거나 책상 위에서 쓰기 마련인데 오히려 책상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밑에 손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잡는 게 편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 이게 지문만 적응이 필요하면은 제가 사실 그냥 이 아쉬운 점에다가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시프트 옆에다가 하다보니까 시프트 크기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다보면은 시프트 대신 이 지문을 자꾸 눌러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다 적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아쉬운 점에 좀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사실 가장 큰 아쉬운 점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삼성 공홈에서 할인가로 269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음,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아이템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무래도 좀 시대적인 흐름상 가성비를 많이 선호하는 고객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가성비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가격대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보다는 비즈니스로 태블릿과 노트북 둘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행 관련된 업종이라거나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 특히 여행 유튜버들한테는 진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블로거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북 플렉스2 5G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댓글에 의견을 나눠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